자 내장 도후밥술이에요 곱창원 리트에 이어 또 다른 곱터진 곱창집에 방문을 했죠. 서울 가산동에 있는 곱창집인데 생각만 해도 침이 막 넘어가지 뭐예요. 대림동에서 꽤나 유명했다고 해서 아주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카페처럼 테라스 테이블에서 구워먹고 싶었는데 10분만 일찍 올걸 음, 쓸데없이 부럽다. 기본차는 마치 규정을 정해놓은 것처럼 특별할 게 없습니다. 조금 비싼 곱창집에서나 준다는 천엽, 생간, 그런 것들 빼고는 요즘은 날씨 때문에 생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생간이나 천엽이나 싱싱해야 만나지 어차피 참기름마시긴 하지만요 곱창과 대창, 막창, 염통, 떡과 감자가 올려진 철판이 등장했어요 집게와 가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장님이 맛있게 구워주시는 거 사진 찍으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질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추어의 안목이지만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는 이 내장은 전부 국내산! 사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도축장에서 구매해 오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통하고 두께가 두꺼운 편인데요. 굽는 동안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어머 이고 정말 관리가 잘 됐네! 보관이 잘된 급속냉동육이거나 신성한 냉장육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질과 세척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굽는 과정에서 소술를 붓는 등 잡내 제거 불시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릿한 날것의 잡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건 곱창에 곱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곱창을 자르고 뒤집고 굽기를 반복하는 동안 아주 그냥 차트 클러 나와서 철판에 탁하고 눌러붙는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 온전히 내 입으로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히 뜻했지 뭐예요? 비주얼 좀 한번 볼까요? 우와. 아 저기 논현동의 3 7창보다난거 같은데. 팀은 음, 이, 이,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그러니까 나 아, 몰랐어요. 회사 직원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 아, 그러게. 많이 오고 생겼네이 어. 집은 95% 이상이 전부 다 반물이에요. 음. 하나 이기면안 될까요? 파가 파 나중에 튕긴거는 <웃음> 작업을 다막 했어요 <웃음> 음.. 입법이 따로 있으신거예요 그럼요 이게.. 일단 먼저 구워지는 염통은 평타! 냄새만 없으면 무조건 맛있죠? 만약에 염통부터 비릿한 잡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나머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먹어도 백정원이다! 다행히 평타를 치는 맛과 신선함을 유지했고 살짝 덜익혀서 먹으니까 콩니가 작살납니다. 어, 대박! 코급줄좀 줘볼게.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크기도 줄지 않고 코은꽉찬 상태가 유지됐는데요. 코비 이번에 속. 막창지는 순간 촉촉하고 고소한 풍미가어 꽉꽉 하거나 쓴맛도 없네요 그저 웃음만 막 나오는 그렇다고 식감이 녹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즐거워 질거워한 식감이고 10분 정도 더 익으면 조금 더즐겨집니다 도로곱창이나 교대곱창과 비교한다면 아... 그거보다 나아요 막창 두께 봐 하얀색은? 하지만 막창은 두께가 두껍고 튼실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이리스도 봐 식감 미쳤어? <웃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부드러워? <웃음> 그치? 쩔짝 부들부들 서송하고 엄청 부드럽다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와 음? 음? 이게 부추김치랑 음. 처음에 그냥 먹으면 승승하거든? 같이 음. 먹으거까 완전 우와 음. 음. 대창은 식감감만 냄새 모두 평타! 염타발이나 오발탄 정도라고 해도 무관한데요 비계는 좀 적은 편이라 먹기가 좋았습니다 참기름은 어차피 식용유와 섞는다는 걸 다들 알지만 그럼 가만해도 의미가다잖아요 100% 아닌 거 <웃음> <웃음> 구독해주세요 네? <웃음> 콩나물 끝 <국> 서비스 뭐 <웃음> <웃음> <웃음> 먹고 또 달라고 해야지 곱창의 느끼함은 시원한 콩나물국으로 날릴 거 고소하다고 좋아했더니 허 느끼하긴 느끼하네요. 그냥 해장은 뭔가? 집에 단골 삼삼수 진해 가다가 이모 나 콩나물국 한 차별 주에 나 가지고 술 많이 마셔가지고 <웃음> 저기 느끼해지 났어요 공기 밖나로 나가 가지고 음. 우리 한가족이야 만드니까. 그 음. <웃음> 어 이건 미리. 양념이 계속 나오네요. 아, 내가 바쁘니까 미리 볶아놔요. 아 한식이 정도 손이한 번에 몰리면 못 볶을래요. 아. 이렇게 위에다 깔아주면 그냥 따뜻해지면 드시면 돼요.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죠. 아유, 기름, 느글드글, 느글드글 아이, 느끼함을 해소했으니까 또 다른 느끼함으로 채워야 예의죠. 가장 큰 특징은 불판 코팅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눌러붙지 않습니다. 아유, 좀 아쉽네요. 볶음밥이 유난히 빨갛지만 특별한 맛이 나진 않아요. 그좀 아쉽긴 하고. 볶음밥만. 네. <웃음> <웃음> 이곳은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4점 정도 주고 싶고요. 조금 질긴 듯한 곱창 식감과 볶음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장의 신선함과 촉촉한 육즙, 곱창의 깍창고 막창의 쓴러움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웃음>